퇴근했습니다 오! 지금 내게 붙는 맛은 08년 더 베이식 요즘 쇼미더머니 10 보는 맛에 아주 빠져가지고 아우 제가 또 나름대로 이 힙합에 또 진심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중학교 축제 때? 중학교 축제 때 랩을 했었어요 랩 그때 뭐 했었냐면 에픽하이 노래였는데 아 기억이 안 난다 아 따라해였나? 여기저기 프레쉬 핫유 인붕 모드 본듯해 그래서 꼭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힙합 동아리 들어갔었습니다. 뭐 불렀더라? 그때도 출첵 불렀었나? 하여튼 그것도 부르고 대학교 가서 제가 또 힙합 동아리 흑인 음악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Yo! Yo! 동아리 이름이 MSG였는데 뮤, 뮤직 소울 그루브였나? 뭐, 하여튼 <웃음> 다듀노래 많이 부르고 Rhythm is life, life is rhythm Rhythm에는 개그다 움직이는 게름아 저는 또 퇴근을 했고요 아 퇴근길에 놀면 뭐하니 나이사님 나온 걸 봤는데 글쎄 짜장면을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웃음> 여러분 부먹? or 찍먹 저는 참먹 그렇기 때문에 반은 부먹 그리고 반은 찍먹으로 반만 이렇게 우후우. 처음 먹는 거는 찍먹으로 먹어줍니다 음, 향수육 먹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좋아. 짜장면을 7시 10분에 시켰는데 8시에 도착한대요 그래뭐 8시? 어,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다 했는데 8시 되니까 안와 10분만 더 기다려보자 안와 5분만 더 기다려보자 안와 그래서 전화했죠 뭐랄게요 바로 그겁니다 방금 출발했어요 그러면 이러면 되겠다 중국집은 빨리 전화하면 아주 좋은 거네 그럼 방금 출발했다할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더 배고파지고 좋죠 뭐좀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 사람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썸네일 썸네일 <웃음> 이렇게 하면 되나? 오늘 밤에 또 편집을 해야 돼가지고 오늘은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요즘 피곤해서 자칫하면 잠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커피를 안 먹었기 때문에 집에서 커피 조금만 먹으려고 지금 이 웬듀 갈고 있어요 웬두 원두. 원두가 영어로 뭐지? 커피빈? 어, 아, 커피빈. 어, 커피빈이 그 뜻이었군요. 아, 저는 그 최준의 등장 이후로 이 커피만 보면 커피 한잔 하네요. 커피 한잔 할래요. 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제 드리퍼입니다. 크죠? 망은 스텐, 스탠, 스텐 망을 사용합니다. 이게 쓰레기 안 생기고 청소하기 쉽고 그래서 아주 매매들을 매매들는 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참 어렵단 말이야. 뭔가 이거 커피 내리면 약간 여유가 생겨서 좋아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일종의 뭐랄까. 병까지는 아닌데. 가만히 못 있어요. 집에 오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뭔가 또 해야 되고 뭔가 안 하면 굉장히 그 시간을 잘못 썼다? 헛되이 보냈다?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휴식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휴식을 해줘야 사람이 또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다음날 또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뭔가 해야 된다라는 강박 아닌 강박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시간을 잘못 썼을 때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약간 이런 것 같아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돼요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돼 책을 본다든지 잡지를 읽는다든지 영화를한편 본다든지 아니면 수도꾸를 한다든지 제가 수도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얼마 전에 책도 샀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뭐 인스타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시간을 흘려보내는 걸좀안 좋아해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속에 약간 이거를 들까? 나 커피 마셔요 너무, 너무 인위적인데? 아니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약간 집중하는 모습 원래 이게 사람이 몰두하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어,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어 <웃음>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잠을 못 자니까 반쯤 먹고 물 타먹고 그러려고요 그럼 들어가는 카페인 양 똑같은 건가? 오늘 또 언박싱 할게있습 언박싱, keep h u s t l i 계속 허슬 해라 이 말이죠. Keep 음 예쁜 것 같은데요? 괜찮은데요? 이게 뭐냐면 광고 아닙니다 10원도 안 받았어요 저의 이 오랜 구독자분 비범한 자말이라는 분이 계신데 예전부터 지켜봐주셨는데 이번에 브랜드 런칭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인 브랜드예요 저도 언젠가는 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언젠가는 꼭 그렇게 할 건데 이번에 런칭하셨다고 메일도 주시고 옷도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선물로 쪽지가 하나 있네요. 와우, 거의 편지인데 편지. 한국 타자님이 도와주신 것들 있지 않고 마음에 담아 앞으로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데 원동력으로 쓰겠습니다. 그런 중에 한국 타자님을 알게 되었고 많은 기감이 되었습니다. 좋은 영향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국 타자님 영상 꼭 챙겨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합방할 수 있는 날에 고기다맡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타자님킵하우스 한국 타자님도. 킵 i 슬리 와우 좋은데요? 캬, 또 이렇게 후원까지 초로구산 어린이재단에 후원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킵 i 슬리 계속 허슬해 멈추지마 돈팅크 저스트 두오 이거 색깔 되게 이쁜것 같아요 안에 이거 기모인가요? 기모들어서 따뜻하기도 하고 음, 겨울에 입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잘해볼게요 아 저는 이제 편집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서 영상을 찍었어요 여긴가? 여긴가? 아마 이 영상일 거예요. 하여튼,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찍으니까 뭐 좋아요. 시간도 이렇게 아끼고. 사실 보통 퇴근하고 집에서 촬영을 하는데 그럼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뭔가 출근하기 전에 굉장히 여유있게 찍어서 좋았는데. 아침에 촬영을 하니까 피, 하루가 힘들어. <웃음> 좀 피곤해요. <웃음> 오... 역시 커피 커피 한잔 하니까 좀 피로가 가시고 텐션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편집 좀 하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편집을 빨리 좀 마무리를 해 놓고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요즘 그런 유행어 있잖아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맞는 것 같아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어쩔 어쩔 어쩔, 어쩔 TV <웃음> 아 진짜 요즘 <웃음> 나, 저도 m 치세대지만참 트렌드 따라가기 힘들어요. 아 이제 씻을 때가 된것 같은데. 우리 분위기를 좀 바꿉시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힐링 타임. 힐링 타임. s I took a shower. I finished my skincare. My hair is e l a s t i n 지금 제가 머리를 좀 기르고 있는데요. 지금 머리도 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어, 지금 보시면 지금 저의 아, hairstyle. 요거 요거 요 머리 스타일. 지금도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열심히 또 영상을 편집 중입니다. 웬만큼 끝내, 끝내가지고, 이제 자려고요. 지금 11시 반, 딱 11시 반이거든요. 베개 머리 탁대자마서 기절 가능합니다. 앉아서도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 오늘 하루도 진짜 찢었습니다. 예. Yeah. 수고했다, 나 자신. 아. 아 힘들어 최준이 머리가 이 정도는 됐었겠다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도 뭐 뭔가 해야 된다는 그 강박에 따라서 몸을 막혀서 열심히 살다가 여기 또 잠을 청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또 이제 나태했던 지난 날들을 반성하며 열심히 영상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항상 챙겨 봐주시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Happy New Year and Merry Christmas and Uh,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Bye bye.